안녕하세요 꿀돔 오늘은 어묵 야무지게 먹어야지 지나가는 길에 굵고 긴 탐스러운 어묵꼬치가 있길래 바로 사봤어요 저는 치즈어묵을 샀고 가격은 2,500원이에요 우선 한입 먹어보면 음 맛있다 치즈가 계속 늘어나는게 엄청 야무지에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보니 한입만 하고 훔쳐가길래 바로 다시 가져왔어요 안에 다진 양파가 들어있어서 향이 대박이에요 실은 반띵해서 나눠먹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입 먹어보면 어우... 어... 어... 치즈를 다 먹어 버렸네. 아, 됐다.